남자 킹아, 박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빙하기 시대다. 아, 저 휴대폰의 배터리가 0퍼가될 때면 랩판님이 팽원하러 오실 거야. 마지막 입세형. 음, 따빠리빠님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대에 대한 답장이 오기도 한다. 징 마사카, 팽원? 휴뱅스. 그리고 대부분 기대에 배신당한다. 야발. 박쥐 클립 휴뱅이라면? 박쥐들은 휴백일 때마다 방문을 두드리는데 레파님 지금 방이 없다고. 안녕하세요 레파님. 주인 없는 날에는 문을 두들긴다. 보통은 휴백공지 직후 얼어버리는 박쥐이지만 코카콜라 뽀꾸꿍. 가끔 키메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세 돌판 EV. <웃음> 왕무론도 갈 길은 박쥐의 보금자리가 되는데 왕무론에도 볼게 이렇게 많다니. 응,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건. 가끔 안 좋은 걸 보기도 합니다 무지성으로 노래 흡입도 하는데 기억이응이응 킹아 무지성으로 노래 흡입도 하는데 덕분에 현생을 제대로 조질 수 있게 됩니다 아 물론 각자의 빙하기를 버티는 방법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난 아이누님 방에 있다 가려고넌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 진짜 현생을 살기도 하고 음. 난가 <웃음> 쇼츠 현상을 한시간 내내 보기도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겠어 더빙만 진짜 두시간 본적이 있음 하클립을 <웃음> 보는게 취미인 박쥐도 있다 알차다 그리고 휴백날 미리 무언가를 만들어서 왕물원에 올리는 황금박쥐들도 있는데 미리 올리면 박쥐들 음. 추추추추 킹아 미리 올리면 박쥐분들 반응도 미리 볼수 있으니 일정이죠 그럴때마다 항상 릴파님이 방송 없는 날에 보신다 <웃음> 경험다. <웃음> <웃음> 아 비록 빙하기를 버티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결국 목적지는 모두 릴뱅온이잖아요. 모두 빙하기를 잘 견디고 릴판이방에서 무사히 만나요. 어 아니 왜 만화 내용이 언제부터 싫어가 된 거지? 결론 여러분들도 빙하기 잘 견딥시다라고 하는 것 같다. 킹아, 음 감사합니다 킹아. 와. 아니 이거 이거 링크가 진짜 대박이다. 날올리는 부분 진짜 소름 돋네. 크크크크크. 기아 감사합니다. 음 이거 만화 뭐 너무 재밌어. 음. <웃음>